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다툰 이후에 남자가 여자에게 우리 시간을 갖고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 말을 요 공식처럼 한두 가지 뜻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간을 갖고 좀 생각해보자 라는 이 말을 요 톡이나 문자 혹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듣게 되면 종종 와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남자친구에게 직접 들은 말이래도 충격을 받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그 말을 되뇌이게 되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는 말의 의미를 6가지로 대략 구분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석으로는 요 다른 여자와 썸을 타기 위해서 혹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옳다구나 싶은 찬스로 삼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일단 잠적하기 위한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자꾸 싸우기 싫어서 일단 이 상황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나면 조금 더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남자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정말 내 여자친구가 싫고 밉고 짜증나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좀 격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마음을 추스려 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 하는 판단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자친구가 화해를 요청하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해서 남자가 그 말에 기분이 좀 풀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화냈던 상황을 갑자기 기분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쑥스럽거나 그게 좀 겸연적으니까 조금 시간을 가진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도 요 역시 여자친구가 화해 요청을 하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했는데 그걸 받아줄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또 반복될 일로 예상이 되니까 이번에는 조금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좀 갖고 내가 진중하게 생각하겠다는 귀여운 협박처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요 남자가 약간 멘붕 상태에 빠진 경우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자기도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너무 격해서 상대방의 마음, 내 상황, 무엇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시간을 벌어놓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툰 이후에 남자가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하자라는 이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냥 단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 혹은 자기를 안 사랑해서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석되는 이유는요.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위축된 마음이 그런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된 마음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갖고 진짜 그대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섯 가지의 경우들도 요 내가 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보려면요. 그후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범위를 좀더 좁혀갈 수 있거든요. 남자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전화기를 끄거나 차단을 했다면 첫 번째 경우 다른 여자와 썸을 타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한테 한 말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상황으로 그렇게 말한 이후에 내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기는 해요. 내가 톡을 하면 답을 하긴 하는데 먼저 연락을 해오지는 않고요. 톡을 보낼 때 답이 짧게 온다면 여자의 눈치는 살피면서 내가 어느 정도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5번과 6번의 경우로 우리가 범위를 좁혀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전화를 하면 전화는 안 받고 문자를 하면 읽기는 한것 같은데 답을 하지는 않아요. 차단은 아닌데 반응이 없는 경우라면 3번과 6번의 경우로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남자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의미를 좀 분석해 보려면 우리가 그 이후에 남자의 행동들을 보고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갈 수 있으니까 문장만 가지고 혹은 그가 말한 그 내용만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너무 좋게 생각하셔서 이용당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하고 연인관계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른다면 평소에 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찰을 적게 한건 아닐까도 한번 반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자꾸 어필을 하다 보면 정작 위기가 왔을 때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저 사람이 어떤 뜻으로 저러는 건지 긴가민가 할때 아무것도 힌트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오래 사랑하려면 요 평소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좀더 많이 관찰해보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